태풍 흰남로가 일본 남쪽 해상에서 출현해 오키나와로 서진하고 있다. 기상청의 예상 경로만 보면 이 태풍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는다. 다만 오키나와로 다가갈수록 강도를 높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야시 태풍 통보문에서 흰남로가 오전 9시 현재 일본 도쿄 남남동 쪽약 1060km 북은 해상에서 시속 33km로 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흰남노는 라우스에서 제출된 국내 보호구역의 이름이다. 지난 28일 밤 9시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했다. 이 태풍은 오는 9월 3일 오전 9시 오키나와 섬을 관통해 서쪽 100km 북은 해상으로 지나갈 때까지 서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로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한반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흰남로의 위력은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의 최대 시속 97km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상청은 이 태풍의 강도를 중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로의 위치를 일본 도쿄 남남동 쪽약 1060km 북근 해상으로 지목했다. 흰남로는 같은 시간 시속 33km로 서진하고 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하지만 일본 도쿄 남서쪽 약 1000km 해상까지 진출할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이 태풍의 중심기압은 9 7 0헥토파스칼로 내려가고 최대 풍속은 시속 126km로 빨라질 수 있다. 기상청은 이때부터 흰남노의 강도가 강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풍의 힘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하게 발휘된다. 중심부에서 930헥토파스칼 이하의 기압이 관측되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된다. 흰남로는 오키나와 북동쪽 약 140km 부근 해상까지 다가가로는 9월 2일 오전 9시부터 강도를 강으로 유지하면서 중심기압이 960헥토파스칼로 내려가고 최대 풍속이 시속 140km로 상승할 수 있다. 이때 흰남로의 강풍 반경은 350km로 확장된다. 이 예상대로면 흰남로는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주변 기류를 바꾸면서 한반도에 비를 뿌리거나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경로를 바꿀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기상청은 오는 9월 4에서 5일 이후에 태풍 위치가 유동적일 수 있다. 기상정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